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 권입니다 저는 푸드커플의 본영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없을걸요 넌 유튜버하는데 어때? 저요 음. 일단 뭐 힘든 건 있어도 뭔가 팬들이 생긴다는 게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? 어... <웃음> 제가 아는 유튜버가 딱두명 있어요 누구냐면 푸드커플 <웃음> 네. 그리고 너 알아? 무기무기 아전 무기 중국어, 중국어 쪽으로 아, 중국어 핸드. 출판도 하고 한 음, 형이 있는데 음. 나랑 가이드 같이 했었던 형이 있거든. 네. 그 형하고 너밖에 없어. 그 형도 진짜 잘 나가고. 네. 너는 뭐 지금 완전 초상승세라고. <웃음> <아니>, 아닙니 <웃음> 완전 부러워요, 진짜. 한지 얼마 됐지? 저희 8월부터 시작했죠. 8월부터 시작. 그러면 어, 네. 한지 4개월. 네. <웃음> 나는 작년 8월 시작해서 1년 4개월 됐는데 나는 구독자 이제 3,000명. 구독자 몇 명? 만삼천명. 만삼천명. <웃음> 와, 진짜. 뱃뱃뱃지네 <웃음> <속순이> <웃음>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네. 그 15년도. 15년도, 바다 갔지? 네, 같이 바다 어이첫 만남에 바다를 갔어요. 그러니까 대프랑 되게 친한 동생이라가지고 맞아요. 이렇게 갔는데, 원래 좀 잘생기면 좀 재수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, 안 재수없더라고요. 착하더라고요. <웃음> 형도 막 되게 편하게 좋갖고첫 만남인데 너무 좋았어요. 네. 그러고 항상 나는 맨날 몇명 올랐는지 확인하면서 너부터 확인해. 네. <웃음> 야 진짜 빨리 오른다. 그러 컨텐츠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네. 어쩔 수 없어요. 일단 형과는 이제 마카오 쪽을 이제 보는 이제 네. 알고 싶은 사람 너무 제한적이에요. 네 진입장벽이 너무 응. 높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커플 채널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유입되는 게 너무 많다. 보니까.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이제 마카오 여행 끝나고 딱 이제 한국에 와서 하면은 잘 되실 거예요. 그래. 아무래도 내가 유튜브 네. 1년을 더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조언을 듣는 상황가됐죠지 <웃음> 제가 처음에 원래 조언을 많이 받았죠. 아 근데 원래 누가 먼저 시작하든 네. 잘 되는 사람이 형이야. 아. 너가 형이야, 너가 형. 네. 본영이 형.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모르시는 게 편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, 네. 모르시잖아. 그러니까 촬영은 그래도 어렵다는 게한5면은 편집은 그냥 네. 10이에요. 그렇지. 편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. 요 네. 편집이 시간 다 잡아먹죠. 맞아요. 근데 나는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니까 가이드에다가 학생에다가 이제 유튜브도 하니까 시간이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좀 대단하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피곤해 진짜. 저는 일단 크리에이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냥 크리에이터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편집이랑 촬영 아이디어. 이거 3개, 세 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어... 형은 이제 막다 여러 가지 생각들거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방금 말한 거 솔직히 변명이야 왜요? 평상시에도 생각은 할수 있어 <웃음> 아니 근데, 근데 편집하는 편...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래 편집할 시간이 좀 모자르지 맞죠 좀 편집 퀄리티 있게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<웃음> 그게 제일 스트레스야 음. 아 솔직히 오늘 제가 얘 보고 보자고 했는데 저는 얘보다도 사실 얘 여자친구를 먼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여자친구 일 중입니다 일 중이야? 아일해네 아, 네, 여자친구는 일요넌 놀고? 네못먹은거 네. 아니야? <웃음> 여자친구 곧 있으면 이제 그만둬요 1년 차 되면 이제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기 때문에 아퇴직금 받고 그만둬 아무리 유튜브의 길로 간다고 해도 할건 하고 네, 네.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네. 솔직히 말해봐 여자친구 어이못 먹어? 아 여자친구 아예 못, 아이고. 못, 진짜 못 먹어 진짜 못 먹어? 진짜 못 먹어 아유 워낙 유튜브 이게 어? 주작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많이 만나면 내가 오이 먹으러 가자고 <웃음> 그 여자친구분은 내꺼 보고 있어 그게 유튜브 이제 보면은 다시 보기 하면은 이렇게 그빨간선을 어디까지 봤는지 어. 보이잖아요 제가 보지도 않는데 형거 본게 있더라고요아 진짜로? <웃음> 그래갖고 소윤이가 아 봤구나 <웃음> 유튜브에서 보이는 거는 되게 좀 범장코, 성실한 줄알아 사람들이 아, 네. 성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착한 척을 많이 했나봐 아... 그래서 막 혹시 마고님은 욕도 하세요? 아, 이런 말을 너무 천사로 보어 너무 천사로 보시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봐주셔서 싫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데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망가지지 못하겠는 거야 아... 한번 망가질 수 있도록 해? 그니까 아, 나 사실 망가지면 제대로 망가질 수 있는데 근데 너가 보기에도 나 너무 여자랑만 찍는 것 같아? 네 어, 뭐 맛있는데 뷔페를 가더라도 여자랑만 가는 것 같고 <웃음> 뭐 그게 팩트긴 한데 뭐 <웃음> 어,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카오의 콘텐츠를 생각하신 건또 있나요? 아무래도 마카오잖아 카지노에 대해서 안 찍으면 안될것 같아 그렇죠 마카오면 어, 카지노 마카오면 그래도 카지노가 유명한데 그리고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 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마카오를 벗어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마카오 사람들이랑도 인터뷰를 네. 지사람 안돼 그러니까, 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어떤거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못 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마카오 사람들이 네. 인터뷰 거부를 엄청 해아 그래요? 10명 중에 9명이 거부를 해 아...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중국인, 대만인, 홍콩인 내가 인터뷰 하자고 하면 다 해줘 근데 마카오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안 해줘 no. 진짜 내가 이때까지 수십 번을 내가 물어봤거든 네. 근데 절대 안 찍을래요 <웃음> 여기 친구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푸들커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잘 나가요 지금 아, 뭐 네. 와우엔터테인먼트에서도 아, 하고 뭐 밀실 네. 남녀도 찍고 있고 뭐 여자친구 뭐 더블비에서 잘 나가고 아,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만명 20만명은 그냥, 그냥 찍을 아, 것 같아요 아, 나중에 모르는 척 하기 전에 이렇게 네. 촬영하라고 <웃음>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어 일단 마카오건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저희... 야, 너무 비싸하지고 너무 비쌈하잖아 물론 저희도 힘들어가지고 저희 어... 영상도 이제 이걸 보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자 그러면 저희 영상 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카오건이었습니다 저는 푸드커플의 본영이었습니다 <웃음> 안녕 <웃음>